저렇게 지내, 네가 없는 게 익숙해졌어. 매일 밤마다 울던 내가 괜찮은 척할수 있는 걸 보니 그 대가 선물해. 사랑스런 말들을 조금씩 잊어가 보려해 상처받은 날 위해 그리워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혹시라도 바보같이 후회하고 돌아와도 다시 너 너도 난 외로웠으니까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제 다시 너때문에 눈물이 나잖아 정말 미워서 그랬고 이게 나의 진심이 떠나갈 때처럼 날 밀치고 떠나가줘 그리워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혹시라도 바보같이 후회하고 돌아와도 다신 갑자고